하자 가요. 짜자잔무다이 뱅. 죽어인데 중... <웃음> 지금, 아랑이 메이커가 하고 계셔가지고. 네. 삼각대를 두고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만 나오는 거 아니야? 아, 아 그냥 어쩔 수 없죠. 그냥 막, 막, 항상 멋져가지고 진짜, 진짜, 진짜 가정집이 너무 예쁘다. 내가 사고 싶은 인테리어 소품이던가리 네, 레디. 액션. 저번에 얼토로 약간 <목소리> 오늘 건물 끝! 근데 아직 제가 유튜브 편집이 남았어요 <목소리> 여러분 우선 촬영이 끝났고 아, 얼굴이 너무 엉망이야 오늘 막 급하게 촬영도 추가되고 멘트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오늘 진짜 너무 아 얼굴도 엉망이고 일단 근데 저희 소영 실장님이 여기서 한 20km 떨어진 곳에서 <웃음> 자취를 하고 있어가지고 소영이 집들이 갔다가 이제 갈라고요. 일단 소영이 만나러 갈라고. 아 뭐야 요즘에 정말 인기 많은 당근은... 버섯 버섯. 이것도 당근이고. 진짜? 야! 헉, 이거 좀그 모던 센츄리 에 맞아? 아, 정확해요. 당근으로 6만 원에 구매했고요. 진짜? 너무 잘 샀다. 나도 좀 한참 인테리어 관심 많은데. 이것도 당근으로 샀잖아. 진짜? 뭐뭐 뭐, 뭐. 이거. 뭐또뭘또 또 당근으로 샀어? 헉, 뭐야 너무 잘 샀다. 이거 보여? 뭐야 뭐야. 인스타 김성. 아, Your love, d 아 진짜 너무 잘 샀다 아 이거 너무 급습이 있네 이거 아이고 무슨 어, 멋있다, 어 1등 신부감 시집만 진짜 진짜 우리 소유기 시집만 가면 돼 아직 요리 실력이 좋진 않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나. 언니 나보다 잘하잖아 <웃음> 아 시집 글렀어 나는 <웃음> 난뱀미 난 <패미> VVIP야 <웃음> 요리 포기야 어 아, 이거 뷰 너무 좋다 괜찮아? <웃음> 참기도 달고. 아, 맞아. 참기도 가지고 왔는데. 이렇게. 짜잔! 맛있는 빙달. 허수픽. 이게 그렇게 유명하대. 진짜? 음. 아니, 너무 달아보여.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꾸덕해, 소스가. 약간 그래서 맛있는 거 아닐까? 이거 떨어지지 않아 굿. 옆에 공사 소리 너무 심하다. 여러분, 저는 이제 미팅하러 갑니다. 근데 약간 트위드 자켓에 오늘 제가 보부상일 예정이라서 엄청 큰 가방 맸어요. 오늘 햇살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짜잔. 오늘 모자를 쓰려다가 벗어놓고 나가고 햇살이 너무 좋다. 포근하다 출근 <웃음> 풀이 나왔는데. 잠깐만. <웃음> 잠깐만, 컬러? <웃음> <웃음> 나왔는데. <웃음> 컬러가. <웃음> 잠깐만. 보던 컬러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. 어떠셨을까요? 네,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, 네. 둘다 에센스 양이 너무 부족했고요. 네. 힐링 패드 풀링감은 마음에 들었고 향도 전보다 조금 달라진 게 느껴졌는데 둘다 에센스 양이 부족해서인지 볼에 올려두면 떨어지는 현상이 같이 발생을 했고요. 네. 힐링이랑 모이스처의 차이점을 크게 못 느끼겠어요. 음, 네. 그래서 모이스처가 수분보다는 조금 더 보습력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. 음, 네. 블루가 지금 많이 <웃음> 좀 촌스럽게 나와 가지고 네. 지금 탁도 조정하러 가셨거든요. 제조사에 서에서 아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. 너무 초창기 때 미팅 끝나고서 지금 편집 하고 있어요. <웃음> 내가 나를 본다. 이상해. 리치 만나러. 회장님. 회장님. 회장님 뭐 하세요? 리치야, 너 털진척했다면서? 어? 나 쳐다봤어.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? 내가 살 찼다고? 어, 회장님 노여우심. 다고 내가 살이 쪘다고 리치야 나 오늘도 양말 잘못 신었는데 야야안돼 <웃음> 리치야 그거는 아니야 리치야 우리 회장님은 사실 남자였어요 <웃음> 우리 회장님 사실은 정체가 남자였어요. 이요? 아니면 회장님 자꾸 왜 이러세요? 자기 <웃음> <웃음> <저기>, 어떡해요? <웃음> 우리 회장님 사시는 남자였어요. 남자였어요. 오, 리, 리치 확대법. 우왕 우왕 우왕 <웃음>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우왕 <웃음> 사자표. 회장님한테 결제 받으려면 슉 황태포 들고 가야 돼요. 그러면 이제 리치가 꾹 하고 이제 꾹 하고. 궁 결제 버튼 눌러지나? 응. 눌렀겠네. 어. 결제 버튼. 우리는 깐부잖아깐부 깜부.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저 오늘은 주말 데이트지롱나 <웃음> 어제 처음으로 제가 남자 친구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너무 좋아하던 거야. <웃음> <웃음> 좋았어. <웃음> 자기가 영상을 보면서 여기 광대 이만큼씩올라가더라고 <웃음> 너무 귀여워가지고 댓글도 너무 예쁘게 달아주셔서 양봉, 양봉장 양봉 유튜버? <웃음> 양봉 유튜버라고 해주셔가지고 저희 어제 너무 행복하게 댓글 읽으면서 잠들었어요 <웃음> 나또 체력이 안좋아가지고 남친가 대신 운전해주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어색하죠 이거 아직도.까지 입니다시 모닝 커피 맛있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좋요 <웃음> <저요? 웃음> 응. <웃음> 송중기인 줄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엄마가 송중기같다 그랬단 말이야. <웃음> 4kg. 이 남친구가 이쁘다 그래가지고. 다 단풍 구경하러 가나봐요. 차가, 차가 진짜 너무 막혔어. 50분이면 올 길을 얼마나 걸렸지? 한 시간 50분. <웃음> 어떻게 고생했어. 그리고 또한 시간 간. 요 너무 멋있다. 어제랑도 아니. 완벽화 <웃음> 석정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저기 뭐가 있어.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한 어디 어디 어디 어다 어디 어디 어디 어 자기 이제 노출 조절 잘해요? 아데좀 약간 안 예뻐요? <웃음> 어... <웃음> 이뻐그렇지 <그치>? 응! 아... <웃음> 귀엽네. 옷 입어봐요. 하나 더 붙이셔도 되고. 아 그래요? 네네. <웃음> 어, 엄마 있잖아. 야 이거 야지 이거. 진짜? <웃음> 자, 안녕하세요. 이런 힙한 애인 줄 알고. 아이들 용이었네. 진짜 빨리 했어. 우당벌레 한 마리 더 붙이자 그러면. 그래. 끝. 잘 봤습니다. 재미있었어요. 어. 날씨가 너무 좋아서. 맞아 맞아. 더라구 오! 오! 녹았어 녹았어 얘 너무 작죠? 이건 너무 작지 딱저 중간 사이즈가 없나? 어 이건 어때요? 샤브샤브 왔어요 해통령 샤브샤브 그리고 다 떨어졌다 해통령 다리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쁜다 넣어도 돼요? 응. 이것도 다 넣어도 돼? 응. 일부러 찍고 있는 건데 내가 방해하는 거죠? 아니에요. 넣어주세요. 나 젓가락질 잘못하고 있네. 아. <웃음> 으악! 걔 뭐지? 나 흐린 눈 할게. 내가 먹을게. 좋아. 엄청 잘해네 으 사람인거 아니지? 한 해볼까? 어, 해줘. 아, 진짜? 그렇게 래 90초, 초서 발가락이 너무 <웃음> 아니 갑자기 여기 이렇게 리치가 쑥 지나갔는데 갑자 음... 이게 시원한 거야 그래서 음... 응, 그래서 이제 봤는데 깍꿍 어, 했는데 심지어 뒤집었어 <웃음> 나 약간 양말이랑 뭐가 있나 봐 <웃음> 오른손 들아 왼손 들어 오른손 내리고 왼손 내리지 마 <웃음> 리치 왼손 들아 내려 올려 내려 올리지 마 내려 <웃음> 내려 올려 올려 올려 <웃음> 회장님 신났어 잘 날다 간다 안녕 저는 <목소리> 저 카카오 촬영 방송하러 갑니다 여러분 저 카카오 방송하러 가요 오늘 경선님이랑 방송해요 와 경선님 은 영상으로만 보다가 처음 뵈요 짜잔 직관면이에요 이거. 오 그래서. 얇은 편인 것 같아. 그쵸, 엄청 얇죠. 얹어놓기 좋을 것 같아. 오, 맞아요, 잘 맞아요. 잘 붙네. 그잘 붙네. 이게 모이스처고, 음. 이게 필링. 아하, 바하, 타하좀 섞어서 넣은 거예요. 다들 음. 어서 쓰게? 네. 오, 섞어 어? 들어가도 괜찮아요 괜찮더라고요. 저는 뭔가 얘가 필링용이면 얘가 닦아는 용도가 더 메인이라서 좀 도톰하게 하셨나 싶었는데 진짜 신기하다. 저는 향은 얘도 좋은 것 같아요. 음, 네 향은 얘도 좋고 이렇게 해봐서는 에센스 제형잘 모르겠어. 얼굴에 얹어봐야 할것 같은데 근데 얘는 좀 쿨링감이 더 오래 느껴진다곤 하는데 음. 둘다 보냈어 다시. 다시. <웃음> 네둘다 빼. 근데 원단은 좋은 것 같아요. 원단은 원단 엄청 비싸더라고요. 여자분들이 전부 다 테스트를 했는데 여자분들이 전부 다 비건을 고른 거예요? 오. 이거는 진짜 사이언스다. 아, 진짜. 사이언스다. 아, 진짜. 사이언스다. 우리가 와, 이거이거는 사이언스다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근데 이렇게 계속 해도 안 마르고 음, 좋긴 한데. 말씀을 좀더 하면 좋을 것 같아. 맞아요. 음. 지금 계속 있으니까 열 받죠? 더 기운 때문에. 그렇죠. 장사님이랑 하지요. 짜잔. 네 오늘 두 번째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평이 좋아가지고 좀 뿌듯하네. 네 요거 둘다 다시 공장으로 보내가지고 미안하지만 너희는 세상 밖에 나올 수 없어 얘들아. 미안해. 한0분 정도 남았는데 완전 생얼로 촬영해. 만지면 안 돼, 불거져.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어제 백신 맞았다고 <웃음> 집에 와서 <웃음> 이렇게 미역국이랑 해줬어. <웃음> 음 감동 스윗. 먹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다행으로 안 아파가지고 <웃음> 많이 안 아파가지고 너무 음, 맛있어 음. 음. 제주도에서 중국보다 훨씬 더 맛있어 요그 <웃음> 음, 얘가 찐이네 음, 음. 제주도 때진료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진짜? 음. <웃음> 너무 맛있는데? 그렇지? 응. 맛있어? 그 응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 슐랭에 들어가는, 맞아. 신라 호텔에 별 다섯 개 무브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야. 진짜 맛있다. 저기 음, 그렇게 극찬해 주니까 너무 좋은데. 응.